드레인하게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CVT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 팬 고정 볼트를 풀어 팬을 탈거하고요. 오일 필터를 제거합니다. 신품 오일필터 어셈블리와 오일팬 가스켓, 그리고 마그넷의 모습입니다. 오일팬 탈거시 오일팬 가스켓,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해줘야 하죠. SM3 오일필터는 꽤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예상으론 저 새덩이가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품필터를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탈거된 오일팬 내부의 모습입니다. 마그넷에 쌓여있는 메탈성 슬러지가 꽤 많은 편에 속하네요. 하지만 큰 새조각과 같은 이물질은 없어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흔적이 담지 않는 세정제로 패널을 클리닝한 후 신품 마그넷과 가스켓을 장착합니다.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 가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원을 그려가며 조임 토크를 확인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종이 재질의 평화셔로 가스켓과 마찬가지로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끝까지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르노 삼성 전품 1 0 w 오일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류를 주입합니다. 신유즙이 끝났으면 레벨을 확인하기 위해 유온을 올려줍니다. 약 80% 정도 세팅되었습니다. 학구간 레벨 확인은 70에서 80도 사이에서 보면 됩니다. 뉴 SM3에서 배출된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신유의 모습입니다. 오일 필터, 마그넷, 드레인 플러그 와셔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가스켓도 신품으로 끼쳐하했고요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DTC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됩니다